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의 맛있덱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맛있덱은 아, 우리 오젤드가 서브에 들어간다면 첫번째입니다 이런 덱들이 지금 또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젤드를 앞으로 꺼냈어도 정말 좋은 젤드지만 서브에 넣어도 좋겠다 짐작을 했었다 그죠 우리 생방 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덱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서브에서도 개성이 발동되기 때문에 pvp에서 저작에 는 특정 아군 영웅 한 명당 특정 아군 영웅의 공격 관련 4%씩 증가 모든 적군 공격력 6%씩 감소 특정 아군이란 마신 종족 혹은 계금을 가진 영웅이기 때문에 공간이 12% 올라가고 적 공격력이 18% 깎이는 굉장히 굉장히 효율적인 개성이 되겠습니다 라반 개성보다 더 좋죠 그러다가 어, 누구 한 명이 죽어서 얘가 앞으로 나왔다 보통 라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왔을 때는 트롤인데 일만 나와가지고 캐리를 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덱인데 바로 바로 시그르드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생방 때 보니까 시그르드 형 인간인데 아시던데 인간 종교 맞아요 맞는데 개성이 보면은 모든 콘텐츠에서 영웅에게 마신 종족이 추가로 부여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말 마신이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가 제가 미루고 미루다가 시그루드 성물도 만들어줬습니다. 아, 좀 빨리 만들어줄걸. 이 이렇게까지 여기저기서 계속 좋을 줄 몰랐어요. 진짜. 시그루드, 옛날 에뭐 시그루드, 아, 시, 아뭐 라그 주인공 뭐 이랬는데, 뭐 라그가 이렇게까지 득세를 하고 좋을 줄 몰랐어요. 진짜. 자, 그래서 투구까지 먹고 한번 결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덱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리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안멜이랑 같이 오죠. 암멜이랑. 선멜 써도 나쁘진 않은데, 어, 안멜이랑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운용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요, 강탈을 합니다. 그 전체기 우압 던지고요. 그 다음 한 명을 어, 죽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잘하면. 좀 약해 보이는 자이 있지? 이걸 한번 쥬쥬쥬쥬 찌를 보고 또 죽을 수 있다, 저거. 그래서 강탈을 했기 때문에, 감소 디버프가 들어갔죠 <�dzień> 다음 턴 돌아올 때 어떻게 되는 우리한테 버프 생기지 않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암흑, 암흑 많이 만들어줬고요 한번 쑤십니다 끝날 수 있어요 빠바바바바바 다스가 잘 가고 오케이 아, 끝났고 돌아올 때 감소 디버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암멜한테 공버프가 세개가 붙습니다 이?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되노? 우리 암멜 빡빡빡 그다음에 텐타클 두르르 두르르 두르르 두르 느끼 뭐지? 어? 선멸 같은 경우에는 선멸 물로 줬습니다만은 선멸 같은 경우에는 요 다음 턴에 벌써 날뛸 수있더나 없든 사람이네 게 생각 생각하시는 사람이고 선멸이 생각보다 요 다음 턴에 이게 아팍뛸이 별로 안 튀거든. 뭐 어떨 때는 치명 안 튀지 막 육만 뭐 이런다. 그래서 선멸이 한참 뒤 그냥 서포트처럼 내버려둬야 되는 단점이 있는가하면 암멸은 바로 요 다음부터 살상을 시작하게 된다. 대 말씀이죠. 자, 이 정도 하셨고요 일단은 체리엘 좀 부담스럽긴 해요. 체리엘이 결코 만만하게 볼수 없는 존재라가지고.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빡! 빡! 아, 씨, 너 죽을 뻔 했지. 어, 이게 바로 암벨이다 암멜이다. 촥! 여기서 가고요 어, 우리 식으로도 만만치 않다고. 아, 요거는 이제, 어. 안 죽을까 해서 넣어놨는데 자안메리 그죠? 돋보이죠 안메리 근데 역시나 이런 데에서 마신덱에서 이상하게 하나 아쉬운 거는 이렇게 안메리 버프를 쌓아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자꾸 하나씩 없애 저 자석이 저거 페스타가 아유. 페스타 지한테도 버프를 줬거든? 시그루드가 근데 지가 막 없애고 막이자석 자식, 웃긴 자석이네 자 지금 세개에요 암흑 세개 그럼 한번 땡겨주면 4개 되나? 끝났나? 어, 끝나고요 그 다음 우리 선메리 버프 몇 개고 다섯 개야선멜 버프 다섯 개면 어떻게 된다? 아 가보자고 야 어때요? 살상약 좀 느껴집니까? 자화라락 어? 뭐가 점식 안 들어갔나? 먹고 뭔데? 아! 내, 내가 개수를 잘못 계산했는데 46만 46만 잠식된 어, 거를 우리 암베리 치면서 오랜만에 암베리 46만 한번 받고요 아 내가 뭘 잘못 봤노? 뭐 이...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아무 버프가 너무 눈이 침침한 사람이 보기엔 너무 작아. 야 노안 온 사람들 안 보이겠다며. 아형 노안 노안까지는 아니 아니야. 노안은 아니고 원래 시력이 좀안 좋았던 거지 내가. 이겠지 어. 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 대가 완전 내 네, 진짜 하면서 약간 자신감 꽉차 있는 그런 느낌이요 자, 봐봐, 어떻게 간다고? 처음에 먼저 땡겨. 땡기면서 어둠 다 입히는 거야. 근데 후드를 치면서, 이 쎄잖아, 이거는. 신, 베어내기, 이거는 막 파일이 터져야 쎈 거고, 이건 그냥 쎄. 어둠 다 입히 놨고, 그 다음 누구 하나 죽여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팍, 팍, 팍, 팍, 팍. 땡기고요. 이야, 아, 저거, 아, 저 근탈은 여기 쪽에 들어가 있구나. 썩, 야, 썩! 심사를 안들렸었으면 끝났다 저거. 아, 그렇다는 건 내가 확인을 좀 제대로 하고 지금 너무 자신감이 잘있어가고 확인 좀 하고 들었으면 안멜 노렸으면 안멜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살상력이. 더 끌어올려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치네요. 야, 이거 회불 걸리고 있어. 이거 좀 까다롭게 돼버렸다, 야. 어. 그래서 확인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세 개제, 세 개, 3개, 네개 만들고요. 잠식시키고, 지기쁘고, 어, 그 다음에 암멜은,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춤! 팍! 자, 잠식됐고요. 라락 아무리 그탈 할배가 들여쳐도, 임마, 이는터지는 거야, 그냥. 모빌. 뭐 오, 이거 야, 약간 또, 또들어오네와 12만, 12만. 암매 버프 3개인데 또, 이한 버프를 좀, 우리 암매 이제 날뛰 때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 시그루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또 하나의 마신 신캐가 나온다면. 이게. 아, 그 신캐가 이제 개금을 가졌다면, 뭐, 지금도 완성이지만, 완전 최고급으로 완성이 될수 있어요. 정말, 다 끝난다, 그때는. 자, 보자. 디버프 하나씩 추가해주고, 와, 크당, 치부구요 혹시 안 죽으면, 안멸이 나서겠습니다. 자, 디버프가 하나씩 추가됐고, 파크당, 쏙! 136만, 어. 카크당, 카크당. 자, 요렇게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아, 이거 맛있는데 딱한 명만 더 나오면 그지. 언제 개미 친대기 완성될 수 있어요. 자, 요런데 가여 후턴 잡히면 몸 박살 나거든. 근데 우리가 이게 또 무서운 게 실전성이 좋은 게 후턴 잡힐 일이 거의 없어요. 저거 킹 죽었어요. 네, 끝납니다. 몸 박살 납니다. 에? 자, 봐봐봐. 빡 빡. 자, 갈게요. 세도 쭉쭉쭉쭉쭉쭉쭉 숙고등비승 복수! 어? 킹 같은 경우또 맷집이 약해가지고 아이고이 사람이었네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요즘 진짜 내가 마신으로 랭킹도 돌리고 하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 정도로 아니 진짜 많이 괜찮아요 하여튼 되게 여기서 마신이 한. 조만더 나오면 진짜 완전히, 그냥 스토리상 또 이게 좀, 응? 음? 마신 쪽이 그만 무서워져줘야 될 때가 됐어요. 안 그렇나? 너무 마신들이 찌밥이었어. 아이고, 또이래또 마찬가지. 어? 우리가 수부턴 잡혔으면 죽지? 수부턴이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다. 요걸 <웃음> 좀 다르게 때려볼까요? 뭐, 요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안매를 주인공 삼아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입맛대로, 어? 받아라. 척! 툭 치고요. 자 이번엔 형이 할게 악상아 처음부터 1인기 버프 받아가지고 아이고 야 진짜 미안합니다 아이고 이게 오늘 잠깐만 어?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자 이거 또 PVP 생태계가 좀 많이 살아난 느낌인데 또 이렇게 생태계 파괴 좀 파괴종이돌아다녀가지고아 미안합니다 이게 또 제가 고인특집 찍고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많이 드릴게 또 그런 거 찍을 때아 구수형 또 오늘 또뭐 이상한 거 하네요 저 쪼들이 패고 그러면 돼요 좀만간 어? 고인특집 하나 해야 되겠는데 너무 너무 요즘 너무 뒷 봉이 지려가지고 약간 불감증이 오거든요 한번 맞아줘야 또 이게 치료돼요 가 고인특집 여러분 추천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또어 마신 댁이다 잠깐만 이 봐봐 어, 선멜이랑 지금 이거 맞아요 아 어, 시구르드고 급서브에 누가 들어있겠노 어제일드 들어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아 어, 어, 어. 어, 요렇게? 아 요렇게? 아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착착착착 착, 착, 착, 크닥 땡기구요 자 시그루드가 또 근력이고 하니까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초! 엄청 아, 발동이네 아또 확인 안했네 근탈으로 들어있었네 와 잠깐만 잡 됐다 이거는 우리 선배를 치다 보니까 시그루드의 그 개성이 바로 발동해서 버프가... 오, 큰일 났는데? 형 잠깐만요 어 확인을 항상 했어야돼 이렇게 너무 자신이 차있다고 막 치다가 셔터는 키를 낼수 있는데 못내는 건좀 문제가 있거든요 어, 아이고 이거 AI시네 다행히 보니까 <웃음> 선배은 이게 무서워 그러니까 선배 넣어도 괜찮아요 선배 넣으면 맞다가 개돌아보니까 애들이 자세개죠세개뭐근타로 3개. 들어있어도 한번더 땡기면 네개제 이거는 텐타클로 갈아보고요. <웃음> 믹서기 갈리 나갑니다. 이? 자, 형이 한번 나서 볼까? 어, 파, 파, 파, 파 크닥 하고요. 자, 갈게. 잠시 고두둑 6쭉쭉쭉 그중 이 정도 넘어야 되는 거 아니가. 이 정도 넘어야 요즘 딜꽉 차죠. 27만 6,000. 원 이게 바로 안매라고해 궁합입니다. 선매라고는 잘안 나올 수도 있는. 물론 선매도 좀잘 붙으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아까 봤때툭 치는데 딜안 나오는 거. 근데 안매는좀 실망시키는 일이좀 없는 좀 안정적인 딜러다. 뭐 그건 약간 취향대로 하셔도 돼요. 취향대로. 자, 어이구선매이가요화가 많이 났더요. 야, 세개세 개. 근데 우리 텐타크리를 꼭 잠식 때만 안 쓰고 3개일 때도 써도 꽤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하면 좋겠고요. 제가 그 어떤 그 고정관념, 관념을 좀 깼더니 되게 좋더라. 고 4개 꼭 맞추려 하지 말고 3개째 써도 그냥 애몸 하나 박살내기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한 20, 25만 뭐이 정도 나올 때가 있거든. 그대틀개선는잘 하면서. 푹! 푹! 봤지? 45만! 이것이 바로 누구다? 안멜이다. 누가 암멜을 감히 무시했어요? 요즘 암멜 무시하지 마세요. 예, 암멜 어디 간거 아니다. 단지 이제 선택지가 선멜, 암멜이 거의 좀 약간 좀 맞먹는 느낌이라서 그렇지 암멜 여전히 좋습니다. 음.